그 물체가 어떤 질량이 질량이 클수록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서 멀수록 작아요 음. 그래가지고, 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항상 인명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음, 여기서 중력 은 어떤 질량 곱하기 네. 중력 가속도인데요. 네. 중력 가속도는 뭐, 9.8이라고 하기는 한데, 중력이 땡기는데, 그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원래 어떤 물체가 어떤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네.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속력 이가가지고더 빨라지거나 더느려지는 거예요. 아, 이 그게 가속도예요 그래. 네. 가속도? 네. 아, 그리고 중력 말고도 전기력이 있어요. 전기력은 어떤 전, 전기의 성질을 띈 물체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서로 끌어당겨요 네.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이 있고요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것일 네. 때는 서로 멀어지려는 힘이 있어요 이 다른 종류의 전기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하고요 서로 잃어내려는 네. 힘, 같은 종류의 전기가 있을 때 서로 잃어내려는 힘은 청력이라고 해요 청력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전기력은 어떤 물체가 띤그 전기의 양이 네. 많을수록 크고요. 네. 그리고 물체 사이가 멀수록 작아져요.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세부지, 세부지 사이에서 적용한, 작용하는 힘인데요. 네. 자기력도 전기력처럼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극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려는 힘. NS 극일 때는 서로 끌어당기라고 같은 극 N 극 엔급이 있을 때는 서로 밀어내려 하는 힘, 그래서까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력은 자석의 세기가 슬수록 크고, 두 자석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요. 폭력은 빠르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폭력은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냐, 그러면 1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냐, 그 단위에 따라서, 단위당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고도 해요. 얘가 이쪽으로 당겨요 그럼 이게 예. 처음에는 눌리니까 천천히 찍히는 거예요 1초마다 조금 가고 찍히고 근데 가다가 한 번에 많이 가고 폭력이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